안녕하세요 코델리아 입니다. 오늘은 명절 소고기 탕국을 끓여 볼게요 들어가는 재료가 소고기, 무, 두부 세가지라서 아주 간단하고 금방 끓일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에 소고기는 한우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부위는 양지를 사용했습니다 덩어리 고기를 구입해서 집에서 썰어주면 고기의 크기가 일정해서 요리를 만들었을때 보기가 좋습니다. 고기썰기가 끝나면 찬물에 한번 씻어오고 나서 이제 넓은 그릇에 소고기를 담고 물을 넉넉하게 부어 30분간 핏물 제거를 합니다. 핏물을 제거를 하고 국을 끓여야 맑은 빛깔의 소고기 탕국이 완성됩니다. 30분 뒤 고기를 건져내어 한번더 헹궈 주세요. 두부 300g을 2cm 두께로 잘라주고 3등분을 한 다음 0.2 두께로 나박썰기 해줍니다. 두부 한 모는 4등분하고 0.3 두께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참기름 1큰술을 두르고 준비된 소고기를 넣어 국간장 1큰술과 물을 넣고 볶아줍니다. 국이 끓어 오르면 거품을 걷어내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20분간 근 끓여내줍니다. 20분 후에 두부를 넣고 중불에서 5분 더 끓여냅니다. 마지막으로 국물에 간을 맞춥니다. 국물 요리에 있어서 최종 간은 마지막에 맞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사 음식에는 마늘과 파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 탕국의 맛을 살려줄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콩을 발효시켜 만든 천연 조미료 요거를 넣어서 저는 맛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르게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사례를 다 지내고 드실 때는 대파 후추를 추가해서 드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시원한 소고기 묵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